음 괜찮은데? 우정부 중앙로에요 여기 와 엄청 오랜만에 보네 진짜 어렸을 때 와보고 아 도착했어요 오늘 제가 안경 맞출 곳은 여기 ABC 마트랑 같이 있고 으뜸 오공 안경은 2층에 있어요. 오! 자, 그냥 다 올라가는 데부터 이제 뭐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네요. 왜 안경원이 2층에 있을까? 그러게. 2층에 있는 안경원. 처음 보네. 임대료 때문에, 권리금 이런 것 때문에 2층에 있대요. 어. 근데 다 이유가 있구나. 그치. 1층이 비싸니까. 이렇게 보면, 뭐, 금속 안경테부터 가격대들이 엄청 저렴해요.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어, 어 시원해. 오. 제가 오늘 구입해야 될 선글라스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매장을, 오, 매장이 꽤. 넓어요. 에,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손세정제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, 뭐 안경대가 뭐소화 선글라스부터 뿔테 이렇게 다양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, 음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겠네요. 음 그리고 여기가 으뜸오공이 이런 식으로 가격에 이제.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, 딱 보면 어디가나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네요 아직도 제 가격에 안경 컨텐츠 음, 구입하시나요?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안경 소독하는 것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선글라스를 좀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는 오클리 홀블록을 구입을 할 겁니다 와 여기는 뭔데 가격이 3,000원짜리 안경태가 있네 대박 대박 3,000원짜리 안경태가 있어요 엄청 저렴하죠 음 저는 도스를 좀 측정을 하고 변경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한쪽에 요 오클리 선글라스가 보이네요. 제가 구매를 하려는 모델이고, 행사를 한다고는 했는데 가격은 나와있지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. 그, 죄송한데 잠시만 사장님 여기 가격을 좀알수 있을까요? 네 오클리 가격 제가 행사한다고 얘기를 해서 네. 139,000원에 진행하고 있어요 네 음, 139,000원 이래요 여기 있는 모든 모델이 음, 제가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름이니까 좀 시원시원한 걸로 음, 원래 25만 5천원짜리를 13만.. 아 여기 써있네요 13만 5천원에 아 행사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음.. 마음에 드는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.. 괜찮은데? 음.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<웃음> 자, 지금 제 안경 시력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. 도수를들 거라서 할까요? 네, 약간 밀어 넣어서 음, 결국 이 분위기대로 진행되겠네요 네. 가능하니까. 네. 렌즈 가격은 음, 렌즈 가격이 네. 자요. 네. 지금 여기는 있 렌즈로 할 터인데 네. 제가 지금 진행할 거는 지금 이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. 네. 하이커브 밀어고 39,000원 그렇죠? 이게 지금 선글라스 렌즈. 선글라스 렌즈. 렌즈고, 아, 렌즈. 일반 렌즈는 또 그냥 색깔만 들어가 있는 아니요 아일반 렌즈 요 제가 지금 안경 렌즈 에예 안경 렌즈는 여기 있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어 그에 네, 초로는이 정도도 쓰면 이 정도 렌즈면 네. 충분하고 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렌즈를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렌즈가 될 거예요 왜곡들이 음. 네, 좀더 현저히 좀 줄어드는 렌즈고 네 그리고 이제 눈부심에 관련돼서 조금 좀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네.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렌즈가 될것 같아요. 음, 요 드라이브, 네, 드라이브 렌즈 말씀하시는 해주세요. 거죠? 네. 네. 그럼 저는 안경은 드라이브 렌즈로 해주시면 되고 선글라스는 아까, 아까 여기 있던 이 렌즈로, 지금 고 굴절 하이커브 밀러로 예. 이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격이 진짜 착하네요. <웃음> 네, 어, 그렇죠. 네. 많이 착한 냄새죠. 네. 기존에 다른 데서 요고 선글라스 하면은 보통 10만 원이 네. 좀 넘어가는 비용이. 네 중요하죠. 맞아요. 네. 조, 조, 조, 조금. 그리고 아까 그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도 네. 보통 그 정도 비용이면 그 렌즈도 보통은 한 10만 원좀 넘거나 그 근처로 네. 네, 가격이 아마 책정이 될 텐데. 네네 네, 맞아요. 가격 구성상 좀 가격 이좀 메리트가 많이 있죠. 결가 보고 수직히좀 놀랬어요 <웃음>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<웃음>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,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이제 렌즈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, 서브라스 중요하니까 서브라스 부터 써보죠 네. 네, 결제 음. 렌즈만 해서 네. 어, 선글라스에 있는 렌즈가 39,000원 네. 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데 33,000원에서 72,000원 제가 이제 눈부심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에보굴이 조금 손상이 돼서 요거 오클리 솔블록을 지금 제가 새로 맞췄거든요 음. 그래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음. 운전을 할 때나 제가 야외활동 뭐 자전거 탈 때나 이럴 때 제가 요 선글라스를 잘 끼는 편이에요. 이제 제가 눈부심이나 이제 그 난시가 좀 심해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. 눈에 대한 눈에 대한 피로도가 빨리 오기 때문에 운전할 때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면 아무래도 이제 직강산이나 자전거 바이크 탈 때도 이제 눈에 대한 피로도가 덜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광렌즈를 끼면 어. 생활화가 좀 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뭐, 누가, 뭐, 어른분들은 보면 에이, 뭐, 멋,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선글라스가 꼭멋 때문에 쓰는 건 아니거든요. 내 눈에 대한 이제 피로도를 더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쓰시는 것도 있으니까, 저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를 좀잘 쓰는 편이에요. 여름 같은 경우에.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, 그날 이제 눈 컨디션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, 음 이런 식으로, 뭐, 행사를 할때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이용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운전해볼게요.